택 작업장? 여기라고하셨나 진짜 설마, 지금도 있을까? 진짜 마 막았겠죠? 그거 못막 어? 요거 어, 어? 뭐야 이거? 어? 비조비 이거? 이거? 이거? 와 뭐야 얘네? 요거 떨권면 이랬어요? 몰라? 경진이형 <웃음> 나가 야 기름 좀 내놔 내가 더 슬프게 해줄게 너희들을 처형하겠노라 이씨 에라이! 하하 찬찬 죽으라 아저씨들아! 이러면 내 코를 이씨... 네? 아 제가 왜요?